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골프 이경몬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내 네, 스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드로우와 페이드를 쉽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하나의 구질만 가지고 고생을 하셨던 분들 슬라이스나 훅의 경우 하나의 구질만 가지고 고생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쉽게 구질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질을 만들어 친다라고 그러면 은 굉장히 이거는 프로들의 영역이고 상급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지금 내 스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바운 스윙의 시작이 어떤 것부터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스윙 궤도가 바뀌면서 구질이 변화한다라는 거를 굉장히 초보자분들도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평상시대로 스윙을 한다라면 하나의 구질이 나오겠죠. 여기서 뭐 인아웃 스윙이든 아웃인 스윙이든 드로우든 페이드든 슬라이스나 훅은 제외를 시켜놓고요. 그렇게 된다면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나만의 다운스윙 시작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체중을 먼저 보내고 어떤 분들은 클럽을 먼저 떨어뜨리시고 어떤 분들은 회전을 먼저 가져가시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로우볼을 치기 위해서 필수로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인아웃 스윙이고요 아, 페이드를 쉽게 치기 위해서는 아웃인 스윙이 나와줘야 돼요 자 그렇다면 라 제가 지금 평소에 하고 있는 스윙을 이렇게 편하게 하면 살짝 왼쪽이긴 하지만 공이 똑바로 가는 스트레이트 볼이 나와요. 자, 이 스윙을 스윙 순서를 바꿔서 클럽을 먼저 떨어뜨려 볼게요. 여기서 백스윙한 상태에서 클럽을 먼저 떨어뜨리고 다운스윙을 시작하게 을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패스가 굉장히 쉽게 인투아웃으로 변했어요. 자, 그러면서 스피링 액세스 공이 휘는 축 자체가 왼쪽으로 휘어지게 잡히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볼은 드로우볼이 굉장히 쉽게 나오게 됩니다 백스윙 간 상태에서 스윙의 시작을 클럽을 아래로 떨어뜨려주는 동작을 먼저 해주면서 몸을 회전을 시키면은 자연스럽게 클럽은 인사이드에서 들어오게 되고 릴리스 동작을 가져가면서 볼을 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클럽패스는 인투아웃, 페이스 앵글은 버진 스퀘어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주 이쁜 드로우볼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거는 조금 많이 휘었어요 자, 그럼 반대로 다운스윙 시작을 클럽을 떨어뜨리지 않고 어깨로 오픈을 먼저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패스가 굉장히 아웃인으로 또 순식간에 바뀌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페이스 앵글은 클럽 패스보다 더 열려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페이드 스피이 걸리면서 스피넥시스가 오른쪽을 향하는 걸볼수 있죠. 그러면은 볼은 오른쪽으로 휘겠죠. 이번 거는 약간 볼이 탑풀성으로 맞으면서 다이나믹로프트가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이렇게 지금 보셨던 것처럼 내 똑같은 다운스윙 동작에서 어떤 것이 먼저 다운스윙을 시작하냐? 클럽을, 떨어뜨리려, 클럽을 떨어뜨려주는 동작이냐? 몸을 회전을 시켜주는 동작이냐? 회전에는 어깨가 될 수도 있고 허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동작을 먼저 해주냐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패스가 바뀌면서 볼의 구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깨를 넘겨주면서 몸을 먼저 회전을 하면서 페이드볼을 쳐주시기 위해서는 어깨를 열어주실 때내 왼발 뒤꿈치 쪽으로, 뒤꿈치 쪽으로 열어주신다면 배치기 없이 페이드볼을 편하게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계속 아웃인 스윙을 하면서 나는 인아웃을 스윙을, 나는 인아웃 스윙을 하고 싶은데 계속 아웃인 스윙이 나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몸이 회전을 하기 전에 클럽을 먼저 떨어뜨려 주신다면 훨씬 더 편하게 인아웃 스윙이 나올 것이고 반대로 나는 인아웃이 너무 심해서 고생, 뭐 고민이다 생뭐고 나는 약간 아우인으로 깎으면서 페이드 볼을 치고 싶은데 너무 클럽이 인에서 떨어져서 문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럽 떨어지기 전에 몸을 먼저 열어주고 클럽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다운스윙의 시작을 바꿔주신다면 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스윙 궤도의 변화를 가져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만 익숙해지신다면 이두 동작을 내가 같이 병행을 해주면서 내가 원할 때는 페이드볼, 내가 원할 때는 드로우볼을 샷메이킹을 훨씬 더 전보다 쉽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코스 공략이 훨씬 더 쉬워지고 스코어를 줄이는 것도 훨씬 더 편해지게 되겠죠. 이 내용은 아이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아이언 같은 경우도 클럽을 먼저 떨어뜨려주게 되면 인아웃스윙이 나올 것이고 몸을 먼저 열어주게 된다면 은 자연스럽게 아웃인스윙이 나오기 때문에 깃대가 오른쪽이다. 그럼 그린 중앙을 보고 아웃인 스윙으로 페이드를 걸어주고, 깃대가 왼쪽이다. 그럼 인아웃 스윙으로 그린 중앙을 보고 드로우를 걸어주면서 치신다라면 전보다는 훨씬 더 헤저드나 오비나 벙커 등을 피하면서 쉽게 공을 치실 공을 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샷메이킹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연습을 해보시면서 나만의 구질을 만드는 방법을 찾아주신다라면 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스코어를 줄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손쉬운 구질 만드는 방법 혹은 내 스윙 궤도를 쉽게 변경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태까지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